이제 너를 사랑하려해 그동안 너를 보며 붙잡고 싶어 너 위에 살고 싶어 이젠내 안에서 행복하기를 지켜줄 수 있게 내 안에 있어줘 나와 나 꼭 잡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어 죄송합니다 붙잡고 싶어 널 위해 살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이제내 안에서 행복하기를 지켜줄 수 있게 내 안에 있어줘 와 서로의 아픔까지도 지난 그 시간들을 다시는 놓칠 수 없어 내 안에서 내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너를 위해 약속할 수 있어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제 너를 사랑하려 해 서로 지금까지도 아까웠던 지난 그 시간들을 다시는 놓칠 수 없어 내 안에서 내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제가 노래 불러서 다섯 명 빠졌네요. 김희님 노래를 안 틀어준 이유가 있어요. 김희님 원곡은 오늘 밤 7시에 가서 직접 들으시라고 제가 안 틀어드리고 제가 불렀습니다. 원곡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.